좋은 습관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제 좀 습관화되려고 하는데 끝나서 아쉬워요. 완전 만족이요. 살짝 습관이 된것 같아 좋습니다. 아 대체 무엇이 이들의 습관을 만들어주었을까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구합니다. 한국타자과 함께 여섯 시기상 인증할 분들을 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을 한 지도 벌써 한 3주가 되었는데요. 제 플랜은 이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독서도 좀 하면서 아침도 잘 챙겨 먹고 하루를 계획해보는 그런 삶을 생각했는데, 하, 이참 막상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10분만 더 자자, 어. 이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다시 좀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이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초심하면 또제첫 영상 6시 기상 영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6시 기상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상인증 미션을 수행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사장과 함께하는 6시 기상 챌린지 멤버를 모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느냐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6시 기상 챌린지는 야나두가 만든 목표 달성 앱 유캔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는 유캔두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유캔두가 어떤 어플이냐 음이 한마디로 이 한국 타잔을 그 명령어로 빨랄랄랄랄라 바꿔서 어플로 탁! 탄생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유캔두입니다 유캔두에 들어오시면 2부자리 정리하기 매일 10분 영어 공부하기 하루 한번 하늘 보기 같이 우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도전들이 두잇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같은 두잇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인증하고 또 목표한 달성률에 도달하면 UCD라는 이름의 리워드도 지급이 됩니다. UBD 아님, 여튼 아님 심지어 이 UCD가 적립이 되면 커피, 아이스크림, 상품권까지 교환이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달성할 때마다 리워드가 쌓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의지박약 프로 결심러들을 위한 동기부여 어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어플 그냥 저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유캔두 사용법을 알아볼텐데요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2주동안 함께 이부자리 정리할 구독자분들을 모집했었죠 무려 300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2주간의 과정을 보면서 유캔두 활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저는 이부를 정리하고 유캔두 첫번째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해버리죠 와우 기분 좋아 자 이제 인증을 해봅시다 유캔드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인증할 내용이 떠있어요 지금은 앱이 업데이트되어서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아래 인증 탭에 들어가시면 차면 두이세 맞게 인증할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고요 침대를 찍으면 되는데 하, 또 관중 이제 지 얼굴 찍겠다고 네, 어쨌든 찍고 나면 간단하게 네 이렇게 글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을 하면 사진이 업로드되고 달성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인증한게 보이죠? 아 그... 30분 정도가 지나니까 세분더 인증을 해주셨고요 10시에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무자리 정리에 동참 해주셨어요 뭔가 함께 하고 있다는게 느껴지지 않나요? 둘째 날도 클리어입니다 이렇게 개노니까 전혀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음하. 아우 행복한 주말입니다 제가 두잇 인증요일을 평일 5일로만 해놨기 때문에 주말에는 인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불을 갤 필요는 없지만 이불 개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 와 주말이니까 이불 안 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어나니까 그냥 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주말도 어김없이 이불자리 정리와 함께 렛츠고 그렇게 남은 일주일도 열심히 인증을 했고요 이게 함께 인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불을 개나 구경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일어나야겠는 거예요 제가 주최자인데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되니까 점점 습관이 되는 느낌? Yes! 했습니다 여러분 2주간의 이부 자리 정리하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2위씩 끝나고 후기를 작성하시면 UCD가 지급되는데요. 함께하니 즐거움이 배가 되어 자주 참여하고 싶어요. 서로 응원하면서 재미있게 습관 기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어플을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 인증하시는 것들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되고 좋았습니다! 과 같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목소리> 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6시 기상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유캔두를 다운받으시고요 회원가입도 해주세요 그리고 요 탐색란에 들어가셔서 한국타단을 검색하시면 요거 요거 요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코드 2020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기 위해서 설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참여 끝! 자, 이제 어떻게 인증이 진행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모집기간은 9월 20일 일요일까지고요 인증기간은 9월 21일 월요일부터 딱 일주일 일주일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인증요일은 월, 화, 아, 수, 목, 금 평일 5일이고요 인증시간은 앞뒤로 30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일어나셔야 돼요 인증방법은 사진촬영이고요 이번에 갤러리에서 사진 가져오기 기능도 추가가 되어서 미리 카메라로 찍고 갤러리에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내가 6시에 일어났다 그럼 시계를 찍든 물잔을 들고 찍든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든 어쨌든 일어났다는 것만 자유롭게 인증해주세요 저는 셀카 올릴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률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목표 달성률은 80% 인간적으로 평일 5번 중에 하루는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다 일어난다는 마음으로 함께 화이팅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인원은 선착순 1000명입니다 막 이랬는데 막 24명 참여하고 이러면 저 되게 민망해요 그 육핸드 쪽에 되게 자신있게 1000명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괜찮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요게 있었네요 이두스를 개설할 때공략을 채울 수 있어요 음 저는 다 같이 달성하면 유튜브 라이브 켜고 춤을 추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한국 타장 같은 어플 유캔두와 함께 6시 기상 챌린지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엔 더 많은 인원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건상 6시의 기상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캔두 앱에 들어와 보시면 뭐 집콕 인증하기 매일 일기쓰기 뭐 매일 덕질하기 같은 아주 사소한 트윗들도 많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깔아보고 참여도 해보세요 저 역시 이번 6시 기상 챌린지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삶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트윗을 만들 거니깐요 함께 해 주시고요 그럼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증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